안녕하세요. 민주 학교 황성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15일 날그 신청이 시작된 캘리포니아 코비드-19 렌트 릴리프 프로그램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요. 캘리포니아 코비드-19 렌트 릴리프 프로그램입니다. 개빈 뉴썸 주지사가 1월 29일 날 최종 서명했고요. 연방에서 26억 달러를 투입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어떤 저소득층 주민들 중에서 렌트비를 밀린 사람, 퇴거 위험에 있는 사람, 유틸리티비를 밀린 사람들을 위해서 돕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프로그램이고요. 신청은 housing.ca.gov에서 접속하셔가지고요. 필요서류를 업로드하고 yes or no를 체크하시면 자동적으로 신청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집주인이 렌로드그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동의할 경우에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그 밀린 렌트비의 80%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집주인이 그그 그 테넌트에게 좀 탄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80%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입주민이 그 밀린 렌트비의 25%를 정부로부터 지급받아서 집주인에게 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25%의 의미는 그 오는 6월 30일까지 퇴거를 막 방지할 수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일부를 납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퇴거를 방지할 수 있다는 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게스비, 수도세, 전기세 등 유틸리티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기간은 앞서 내용과 같이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0, 3월 31일까지 100% 유틸리티비 밀린 것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이제 법적으로 갔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더욱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개의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은요. 지역별 중간소득 AMAI 80% 이하입니다. 그 지역별로 이제 중간소득이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거주 지역의 중간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 80% 이하가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는 50% 이하입니다. 중간소득 50% 이하인 주민들이 이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또이 프로그램에 빨리 신청한다고 해서 빨리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착순이 아니라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받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가구 구성원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소득이 줄거나 실업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 가구 구성원 중에 주사한명이라도 또는 주거 불안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퇴거 명령 통지서를 받았다, 유틸리티 비율이 밀렸다, 그리고 기타 뭐 주거 불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권, 신, 시민권이 시민권 있냐 여부냐는 이 프로그램이 묻지 않습니다. 지역별 중간소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LA 카운티 중간소득은요. 이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수입니다 대강 4인 가구는 중간소득이 77,300달러죠. 여기서 80% 이하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고요. 50% 이하다 그러면 받을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LA 카운티 보시죠. LA 카운티는 4인 가구 소득이 중간소득이 꽤 높죠. LA보다 10만 3천 달러. 여기서 80% 이하인 분들은 신청 자격이 있다. 그리고 50% 이하 분들은 받을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버사이드 카운티 4인 가구 중간소득은 7만 5 3 0 0 달러. 여기서 80% 이하는 신청할 수 있고 50% 이하가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중간, 지역별 중간소득은 housing.cagov에 접속하시면요 그 해당 페이지로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거기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재정난 신고 나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거를 이제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재정난 신고 서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클릭해서 접속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준비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다운받아서 쓸수 있고요. 이, 이 폼이요. 그리고 또 필요한 서류가 직장에서 뭐 해고됐다 혹은 근무를 잠시 중단한다는 라 기타 서류들 필요하고요. 또 최근 받은 회사의 어떤 페이스톱 또는 실업보험을 신청했다는 서류 혹은 실업보험을 신청했는데 다 받았다, 만료됐다는 서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뭐 세금 신고 혹은 소득 증명서류, 기타 그 소득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또 가족 구성원들을 이제 입증해야 되는데요.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각자의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신분 증명에 대한 서류가 최소 하나 이상 필요합니다 뭐 가령 출생신고서라든지 운전면허드라든지 직장 아이디라든지 결혼증명서 혹은 이혼증명서 18세 이상 학생의 경우에는 뭐 재학증명서 혹은 뭐 인스튜션에 티 다니고 있으면 그런 관련된 서류 이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자 최소 한개씩은 준비하시고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세금보고서류 W2, 최근 페이스톱, 현재 계좌 잔액, 소득 증명서류 이런 것들이 최소한 하나에 필요하고요. 혹은 이제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내가 따로도 받고 있다. 여러가지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주택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고 있으신 분은 그 기타 관련된 서류를 꼭 갖추시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신청을 진행하다 보면 그걸 업로드해야 되거든요. 다음은 거주지 증명서류가 최소 하나 이상 필요합니다. 임대 계약서 혹은 제3자가 보내준 뭐 편지에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 어떤 편지가 필요하고요. 정부 발행 도서관 카드라든지 유틸리티빌 그러니까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밀린 유틸리티빌을 받으려면 각 해당하는 유틸리티빌 밀린 그 내역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서류를 준비하신 다음에 향후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네, 지금까지는 그 필요한 서류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을 완료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 그 렌탈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웹사이트 이름은 housing.ca.gov입니다. houisng.ca.gov 이고요. 이 보라색 창을 클릭하시면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란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기 안내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833-430-2122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일단은 안내는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그렇다고 그 하더라도 한국어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사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추 해봤는데 한국 서비스가 바로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입주민 기준으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I'm a renter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자격 요건에 대한 개요입니다. 그리고 New Applicant라고 해서 클릭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 열거된 City라든지 County라든지 그 원주민 부족 중에 하나, 하나에 속하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걸 LA, 시민의 경우, LA 주민의 경우에는 예스를 누르면 이렇게 예스를 누르고 다음 창에 나는 LA City에 살고 있다고 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 창이 또 뜨는데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LA City 주민의 경우는 아직 이 프로그램이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LA City 주민의 경우에는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A 시티 주민이 아닌 경우는 그 아까 지금 소개해드린 그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LA 시티 주민이 아니라 LA 카운티에 속해 있는 뭐 글랜데일 주민이라고 가정하고 신청해보겠습니다. 노 클릭하시고요. 당신의 가구소득이 80%, AMI, 중간소득, 지역별 중간소득 80% 이하냐, 라는, 이하여야 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클릭하시고요. LA 카운티 클릭하시고,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하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 중간소득 80%가 대략 이제 9만 100달러 정도입니다. 연간 그 가구소득이요. 그래서 이것보다 이하냐라고 했을 때네 누름 되고요. 세 번째 질문은 신청자 혹은 가족 구성원 중에 그 실업 급여 베네피트에 받을 자격이 있거나 어코비 d 1 9 때문에 임금이 줄연, 줄었나 줄었냐라는 질문입니다. 예 s yes 누르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렌트비가 밀린 노티스라든지 퇴거 통지서를 받았냐라 받았냐? 그리고 주거 불안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서류가 있고 또 유틸리티비가 밀렸냐 뭐 기타 이런 질문입니다. Yes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 준비해야 될 서류 앞서 설명해드렸던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Apply Now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프로그램에 연결됩니다. 저는 한번 연습삼아 해가지고 이걸 뜨는데요. 다른 분들은 다르게 뜰 겁니다. 지금은 제가 한번 신청을 해서 안 뜨는데요. 이제 먼저 그이거이 과정이 오기 전에 그 신규 신청하신 분들은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이디를 만들 때 자신의 이메일을 기입하고요. 12자 패스워드를 기입해야 되는데 12자 중에 반드시 소문자, 영문소문자, 영문대문자, 그리고 특수문자 뭐 느낌표, 물음표 같은 특수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2개 패스워드를 기입하면 자신이 신청한 이메일에서 그,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승인 메일이 오거든요. 또, 그래서 그 승인 이메일을 다시 클릭하시면 이제 이 로그인이 됩니다. 그럼 이 웹사이트가 뜨고요. 그럼 제가 하, 이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쳐야지 최종 이제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개요와 자격 요건이고요. 이거 다, 다 해당한다고 보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랑 보이는 창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격요건에 대한 창이 나오고요. 자격요건에 대한 창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그 질의응답을 Yes or No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격요건에 대한 첫 번째 질문 어, 렌트 유틸리티 비 LA 그러니까 LA 카운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렌트 유틸리티 비 보조 프로그램을 찾고 있습니까? 라는 그냥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Yes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는 그 카운티, LA 카운티면 LA 카운티, 뭐, 다른 뭐 리버사이드 카운티면 리버사이드 카운티 누르시면 이 해당 AMI, 그 가구당 중간소득이 분포가 나오거든요. LA 카운티. 네. 그러면 이, 이 숫자를 기준으로 본인들이 이제 이기준에 이하에 있느냐 많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있으니까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예스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구 구성원 중에 그 주거주택 부 불안을 겪고 있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비가 밀렸든지 렌트비가 밀렸든지 통지 퇴거통지서를 받았든지 이런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예스 누르시고요 그리고 코비드-19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 그리고 소비가 늘었다.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2 0 2 0 작년 4월 1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베네핏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예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어차피 이걸 예스를 안 누르면요 진행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jurisdiction가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LA 시티라든지 그 어떤 도시에서는 각자의 그 렌탈 어시턴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그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그래서 이제 아래 열거된 도시에 있는 거주한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LA 카운티 뭐 일단은 우리는 그랜데일의 3에 거주한다고 가정하에. I do not live in any of the jurisdictions listed below. 아래 열거된 그 도시에는 살고 있지 않다 라고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LACT 주민들은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기본적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에 그러니까 아래 열거된 그 부족이냐 라고 했을 때 아니니까 나는 그 I'm not a member of tribal community. 그 원주민 부족이 아니다 라고 해서 하고 나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플리칸트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본인의 이름과 성, 주소, 도시 그리고 집코드 넘버 이런 것들다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타입 아파트 면 아파트 면 아파트 크기가 뭐50 유닛 이상 인지 더 적은지 하나씩 클릭하셔 가지고 하면 되구요 그리고 본인의 이메일 선호하는 언어 기타 등등 이제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호하는 그 지급 방법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바로 그 집주인에게 가는 건지 계좌를 통해서 혹은 이제 그 해당 프로그램에서 체크를 그 집주인에게 보내는 건지 그 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 중에 아무, 아무거나 해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다음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들, 이름과 성 클릭하시고 생년월일 클릭하시고 그리고 어, 그 가족 구성원들 기타 내용들 클릭하시고 그리고 가, 거주주, 그 가족 구성원 아이가 있다면 아이 클릭하시면 됩니다. 쭉쭉쭉 클릭하시면 또 다음 단계 클릭하시면요. 소득 증명을 하라는 웹페이지가 나오고요 소득 증명한 웹페이지에 이제 이세 가지 사항을 클릭하셔야 되는데요. 가령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이제 2020년 연방 세득 소득 세금 신고를 할 거다. 그 n 뉴얼 인컴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득 신고를 할 거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셔가지고요. 그 소득 신고를 한 그걸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 창에다가 그러니까 소득신고를 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죠. 그두 번째는 우리 가족은 음, 아, 기타 다른 주 기준으로 이제 그 소득신고를 했고 그리고 연방정부가 그 지원하는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는 질문입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요. 본인이 다른 주 기준으로 세대 소득 신고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타 서류라든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그 서류 프로그램 그 내용을 여기다가 클릭하셔가지고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I do not have my 2020 federal income tax return 2020년 그 연방 tax return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I will certify my annual income by d o c u m e n t a t i 각자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이제 그 세득 소득 신고를 할 거다라고 따로따로 소득 신고를 할 거다 할 경우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또 해당 내용에 대한 거를,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 리턴 연방 2020년 기준 그, 전, 그 조정된 자신의 소득을 가족 소득을 켜렇게 쳐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넥스트 넘어가시면요 이제 아어 이제 코비 나인 임팩트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시는 걸 클릭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코비 나인틴에 대한 충격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요. 헤더 리스 홀더, 그러니까 입주민이나 가족 구성원 중에 실업 급여를 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겼거나 혹은 소득 손실이 생겼거나 아니면 뭐 어, COVID-19 때문에 지출이 크게 늘었거나 기타 등등의 어떤 COVID-19 피해가 있다 그러면 yes 어, 어떤 구체적인 그 피해가 있었냐 현재 그 90일 동안 가량 그 실업급여인 상태다 혹은 실업급여 보조 프로그램을 받 지금 이제 단기간 그 해고가 됐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혹은 해고됐고 어, 실업급여 보조프로그램을 받고 있지 않다. 혹은 직장이 문을 닫았다. 급여 근로시간이 줄었다. Must stay home and to care for children due to the... 데이케어라는 학교가 문을 닫아 가지고 아이를 지금 집에서 반드시 그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을 못 한다. 뭐 경우 셀프 임플로이 자영업자인데 o 코 i d 19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 다음 질문은 unwilling or unable to participate in the o b 코로나 19 때문에 그 심각한 병에 걸려서 그 직장에서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일하고 싶지도 않다. 그코비나9 때문에 걱정이 되거나 심각한 병에 걸려서 그리고 하이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꼭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리스크 때문에 일을 하기 싫어 일을 할수 없었다 그럴 경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디스트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폼을 작성했다. 라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어, 소득 손실에 대한 어떤 게 발생했느냐? 아이들 또는 그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졌거나 상당히 줄었다. 그리고 I h a an unexpected 예상치 못한 그 어떤 장례식 비용이라든지 의료 비용이 발생했다. 코비드-19 때문에 다음은 질문들은 or adult dependent care expenses. 코비드-19 때문에 그 성인이라든지 아이들을 돌볼 돌보, 돌보야 하는 비용이 상당히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없으면 이쪽에다가 기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declaration of the covid-19 financial distress form. 그러니까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어떤 선언적인 어떤 그나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그 폼이구요 이걸 클릭하셔 가지고 여기다가 사인하고 그 이름을 적어서 여기다가 이걸 클릭, 이 파일 업로드해서 를그 내용을 이렇게 클릭하셔 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이, 이 어떤 선언서 같은 걸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증명을 이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assistance request 라는 F 단계가 넘어고요 당신은 지금 rental assistance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있습니까 yes 그러면 이제 또각 문구를 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달 렌트비가 얼인지넣고요그그 그 내지 못한 그 렌트비가 전체로얼인지클릭하시고요 그리고 그 렌트 계약서라든지 기타 그런 그 증명서 있잖아요 거주하고 있다는 그 렌트 계약서 여기다가 클릭하셔서 이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달에 밀린 렌트비 쭉 쓰시고요 2020년 거 2021년 거 이제 렌트비 밀린 거쭉 쓰시고요 그걸 집주인 혹은 아파트 엔티티 네임 다 클릭하시고 집주인 넘버 하시고 전화번호 클릭하시고 집주인 이메일 공식적인 이메일 클릭하시고 컴플릿 누르시면 다음 단계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유틸리티 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는물 혹은 g 스 유틸리티비 지원 프로그램인데 첫 번째 지원금은 지, 질문은 어 수도 유틸리티비 도움이 필요하냐? 예스! Yes. 하시면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밀린 유틸리티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틸리티를 내야 될 회사 이름, 주소 그리고 그 물세, 그 어카운트 넘버 클릭하시고요 밀린 물세 쭉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스비가 밀렸냐? 라는 질문입니다. 밀렸으면 예스 yes 클릭하시고요. 또 이런 것과 같이 이제 c 스 회사 주소 그 비례 다 적혀 있을 거거 k click, click, click, click, click, click, c l 컴플릿 누 l 시면 됩니다. 했다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쓰레기라든지 수도 오수 처리 시스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이, 이 도움이 필요하냐? yes 클릭하시고요. 또 해당 그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어떤 스테인먼트 영수증 같은 거 서류 있으면 업로드 하시고요. 회사 이름, 주소, 밀린 돈 쭉쭉 쭉쭉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카운트 넘버 넣으시고요. 또 오른쪽도 이제 오수 담당한 그런 회사 이름 각각 다 똑같은 걸로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에 더 컴플릿하고 다음 단계 방법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세 전기세도 같은 그 시스템이거든요 반복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똑같이 예스 예스 눌리셔 가지고 쭉 해당사항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 신분 증명 혹은 거주지 증명 그리고 렌탈 페이먼트 밀린 거에 대한 내용 각각 클릭하셔가지고요. 각각 클릭하시면 이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서류를 서류를 올리시면 됩니다. 되면 이제 파란색, 녹색 창이 뜨죠. 그래서 파일 누르고 어, 레지던스명 그래서 각각 뜹니다. 그래서 클릭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안무 사진이나 올리고 있는데 원래 적합한 서류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누르고 컴플릿 누르고 최종 이 서브밋까지 최종 클릭하셔가지고 최종 확인이 됐다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이 절차가 최종 끝나는 겁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민주학교로 연락 주시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기 키와 한인타운 노동연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파트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키와에 가면 좀더 적극적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